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빛을 봐야 할 훈민정음 상주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본인의 생각을 말과 글로써 표현합니다 세계에는 약 3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 생각을 말을 글로 표현하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은 생각과 말과 글씨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계 우수성은 많지요. 첫째, 한글은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말 소리, 동물 짐승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아울러 독창적이란 겁니다. 모방이 아니란 겁니다. 셋째, 천지인 사상 하늘과 원과 땅과 사람을 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담고 있다는 엄청난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의 창제의 배경과 쓰임세팅을 그대로 고산에 담고 있는 훈민정음 창의 당시의 그책 훈민정음 상주본이 발견된 지 11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2008년 7월 경구 안동에 사시는 백희 선생께서 고서석상에서 그 가치를 보고 입수했습니다. 한데 돌아가 돌아가신 당초 소장자와 입수한 백희 선생과. 문화층 문화층 사이에 송사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방이 연합니다백일 선생께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시각 인식 공적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후민상항조원이 하루속히 우리 국민곁도로 세계인 격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라 강한 민족이 이른바 팍스코리아나 한국을 통한 세계의 질서를 찾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날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훈민지금상주보이상징적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영화됐던 화 말모이나 나란말사미를 보면 그혹독했던 일정시대에도 우리 민족의 말과 글과 혼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성악들이 있습니다. 성악들이 있습니다. 그 성악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훈민정상주번이하루속히국민으로 다가와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정신적 자양분 한을 정혼을 세계인들 앞에 자랑함으로써 문화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하루속히 고대합니다. 10월 문화의 달. 한글날을 전후해서 강곡히 드리는 공원이고, 당부입니다.